어! 아. 어스신크리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, 힘의 길입니다. 너무 추워요. 아니 제주도 따뜻한 거 아니었어요? 아, 제주도 왜 이렇게 추워? 오늘 12월 1일입니다, 여러분. 아 어,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. 한달 후면 무려 마흔! 무려 불록불록 레스너! <웃음> 이제 마흔이니까 해도 돼 그런 드립 해도 되지 뭐지 리얼 아재 <웃음> 이렇게 아재가 된다 자 오늘은 레플 어, 다운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1번, 2번 두개다 유그립을 사용할 거고요 어, 와이드, 그 다음에 클로즈 어, 티바로우를 좀할 겁니다 자, 티바로우 마찬가지로 어, 3번, 4번이 되겠죠 와이드, 클로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오늘 멀티암으로 진행을 해줘요. 멀티암을 이용해서 원암으로 해줄거예요그 아, 다음에 마무리 운동으로는 케이블 풀다운. 여러분도 나이 먹습니다. 아,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, 아 연말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연말 마무리 잘 하려고 어,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이제 진짜 찐 연말이 시작됐습니다 네, 남은 한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걷어보기 위해서 우리 또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, 물 많이 드시고 어, 단백질 챙겨 드시고 어, 그 다음에 따숩게 입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